동시에 이걸 어떻게 재미를 느낄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하다가 아 이건 내가 할 영역이 아니야 이러면서 중간에 그만둔 포기할 수밖에 없나 이걸 수많은 고민을 했던 저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충분한 시간을 갖는 과정으로 본다면 최소 얼마 정도는 재미를 느끼기까지 이 기간은 따뜻하게 참으면서 해야 된다 이게 어, 얼마 네. 정도 해야 돼요? 있을 텐데 한 3개월은 예. 하셔야 돼요 3개월 최소로 잡는 3개월. 거예요? 3개월 맞아요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 저는 고백하자면 1년은 됐던 것 같아요 1년 이상 1년 정도, 이제 1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이겨져요. 음. 그래서 어디 가서 음. 나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음. 그리고 나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그렇죠. 되겠다. 맞아. 이런 맞아. 것들이 맞아. 이제 익숙해지는 데까지 1년. 그런데 3개월 이제 3개월 정도는 맞아.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예. 3개월 정도 되면은 아, 이제 내가 유튜브를 계속 하겠다. 예. 나의, 음. 거저히 나는 안 맞, 안 아니. 맞는다. 아.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웃음> 3개월. <웃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나는 유튜브가 안 맞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안 맞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예. 중요해요 이거 예. 아무리 그.. 그.. 그.. 그.. 래서 음. 세상이 다시다시피 하고 싶다 그래서 다할수 있는 어, 것들이 그러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해보시고 음. 내가 SNS는 아무리 내가 또잘얘기한다그래서 음. 소통도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나는 안 맞는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맞아.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안 맞는 결이 예를 들어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전혀 적응을 못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 두 번째 카메라 앞에서만 쓰면 갑자기 울렁증이 생기면서 삶의 회의가 급격하게 온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안 맞는 유형도 저는 아닌 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안 되고요. 아, 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쪽은 예, 이건 예, 그냥 좋아. 구분할 수 있는 건 저는 예. 한 가지라고 보는데 예, 예, 예. 후에 내가 관종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성격이 조용하고 활발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고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어요 그러면은 거의 잘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끔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면에 숨어 있는 걸 드러내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모자 쓰고 이런 게 그냥 컨셉이에요 근데 제가 성격이 얌전해요 그런데 모자를 쓰고 려어 사람이 좀 활발해 보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 제가 얌전하지만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얘기를 하고 이런 걸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평소에 말해서 약간 있는 거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정말 유명한 스타처럼 대단한 스타성이 아니더라도 맞아. 오케이 이제 아셨죠? 아쉬, 최소한의 관종기 정도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하다 보면 이게 막 무너지는 단계 네, 중에 네. 하나가 이제 편집 단계에 들어가면 네. 막 무너지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서 네. 키네마스타를 네. 한번 해봤어요 키네마스타 많이 교육하거요네 맞아요 그50 넘은 사람들은 첫 번째 노화가 실력이 떨어지잖아요 <웃음> 힘들어하 <웃음> 예.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작은 거붙여 아. 이렇게 편집한게참 힘들더라고 요 그래서 아니 또 제가 아는 또 유명한 PD님 뭐. 계시는데 그분은 다 네. 프리미어 프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프리미어 프로는 그치. 너무 그치. 무거워요. 무겁으로. 예, 맞아요. 그래서 그치. 첫째 입문용,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무비메이커를 썼어요. 무비메이커는 예. 입문. 을 하시기에는 조금 너무 낮아요 아 너무 낮아 네. 아, 그래서 네. 첫째 편집을 잘 하지 않더라도 편집에 입문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있어요. 처음에 예. 제일 이제 고민되는 게 내가 엔진하는 부분을 막 말을 보벅보벅들렸어요 음. 그런 경우에는 유튜브 안에 스마트폰으로는 안 되고요 네. 유튜브 안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기본 편집 기능이 있어요 음. 저도 굳이 자막 넣지 않을 경우는 그걸 그냥 앞뒤 자르고 음. 중간중간에 다 자르는 게 가능합니다. 응. 그래서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검색하시면 그 자르는 법이 나와 있어요. 응. 응.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뭐 공짜니까 맞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막을 넣고 싶어. 하세요 맞아요. 자막. 을 넣고 싶어하실 때는 사실 이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웃음> 그리고 자막이 우리가 막 예능 자막이라고 그서 그런 예쁜 자막을 너무 많이 봐와서 맞아요. 눈높이가 거기야. <웃음>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예쁜 자막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부루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브루.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 언제 네. 유료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 지금 현재는 공짜에. 유료예요 어, 네. 그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본인은 그냥 막 핸드폰으로 찍고 예, 예. 가볍게 여기서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키네마스터는 좀 어려워요. 맞아 프로그램 어려워요.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에이? 보면은 지금은 어. 이름이 블로라는 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블로 V L L O 예예예만원 안쪽 만원 안짜 <웃음> <웃음> 전한5만 원짜리 프로그램 한번 사 봤어요. 사만 5천 원인가? 네그게 모바비 이런 거 한번 써보겠 예. 저는 사실 네. 그게 모바비도 평생 회원이잖아요. 예예예그한달아1 그 예. 년치가 4만원이고예예예예 그러니까 그 모바비도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음, 그냥 쉬워요 쉬워요 어, 네. 이거를. 그리고 자막도 맞아. 아주 화려한 자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웃음> 웬만잘 어, 보이는 자막 그렇죠. 어, 예쁜 자막 정도 나와요 는 사실 때 1년이나 한 달치를 계속 구매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음. 그 키네마스터도 그런 종류거든요 그런 거 말고 블로나 모바비처럼 음. 한, 뭐한번 뭐, 한 6만원이나, 4만원 안쪽 하면은 그냥 음. 평생 업데이트 이런 프로그램들을 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편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서 네.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이거 되게 신경쓰이더라고요. 저작권 아, 때문에. <웃음> 예, 예, 예, 예. 처음에 어, 하실 때는 예. 자기가 좋아하는 팝송. 뭐. 음. <웃음>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막, 막 맞아. 이런 것들을 막 넣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웃음> 네, 그러면 음. 안 되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세요. 왜 쟤는 넣는데 음. 왜 권유정 강사는 넣지 말라 그래? 예예. 예.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을 말씀드리는 어. 거잖아요.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작권 음. 위반이고 그리고 그거에서 수익이 나는 나중에 음. 천명이 넘으면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데 광고를 넣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돌아가도 그 저작권자한테 돈이 들어가요. 오케이. 그 유튜브 스튜디오 안쪽에 들어가시면은 오디오 라이브러리라고. 맞아요. 있어요. 네, 네. 그거 이제 거의 다 아실 텐데, 음. 거기도 미디 음악들 괜찮은 것들 많습니다. 공짜 음악. 공짜 어, 저작권이 없는 네. 공짜 음악. 저도 가끔 그거 이렇게 있고요. 유튜브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유튜브 교육 프로그램이 저는 솔깃했던 게 원데이 특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1인 지식기업 TV 홍보 한번 하세요. 원데이클래스가 아, 네. 보통 몇 시간 아, 네. 하는 거예요? 음. 기본은 한시부터요. 한시부터 예, 예. 저녁 9시까지 하게 되고요. 한시부터 그 8시간 동안. 네네. 와, 네. 그렇죠. 와, 빡세게 하네.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음. 원데이특강으로 하고. 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음. 좀 멈춰 있는데 매달 해요. 아. 그러면 복습을 무료로 오실 수 있고. 어 그래서 그, 한달 동안 음. 한번 연습해보시고 더안 음. 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잘기억해다가그 음. 다음 음. 복습에 그냥 오시면 되고 오케이. 네. 원데이특강 8시간. <웃음> 복습, 질문은? 원격으로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웃음> 야, 어떻게 오늘 권지 선생님하고 같이 누구나 유튜브를 입문할 수 있는데 입문할 수 있는 사람과 아예 맞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장비부터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 한번 쭉 말씀드렸는데 저 이런 거좀 궁금했어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이 SNS 이런 플랫폼들이 우리가 블로그 시대를 겪어 왔고 또 한때 페북이 엄청 날렸고 뭐 지금은 거의 구글 유튜브가 천하통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또 미디어센터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유튜브 플랫폼 내지는 유튜브 세상이 앞으로 한 100년 갈것 같아요. <웃음> <웃음> 천년만년 갈것 같습니다. <웃음> 여기서 사실 예. <웃음> 가장 중요한 게 블로그 처음에 나와가지고 막 블로그 나올 때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에서 하는 게 좋아요. 네이버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 유튜브 처음에 시작 지금도 저그 질문 응. 받아요. 응. 유튜브를 할까요? 페이스북을 할까요? 어. 블로그를 할까요? 어떤 거든. 응.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튜브가 또 죽고 다음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워블로거 분들이 유튜브로 금방 넘어올 수 있는 게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익숙하시거든요 유튜브도 언젠간 질것 같으니까 안 하고 있을래 다음 새로운 거 나오면 시작할래 이러면 그 원래 하셨던 분들이 넘어가잖아요 그분들이 금방 장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 무엇을 잡으셔도 돼요 블로그를 시작하셔도 되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어떤 인사도 마찬가지 예요다 어떤 걸시작하 하도 좋은데 음. 그거는 음. 언젠가는 없어져요 근데 새로 구상하는 것들에 금방 넘어가실 수 있어요 익숙해지시면 예, 예, 예. 그래서 아. 지고 뜨는 거에 대한 고민을 <웃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대부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야 초등학생들도 유튜버가 <웃음> 꿈이야 이런 이유가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번데이 얘기를 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구독자 기준으로 아니면 만명 요즘 어깨에서는 뭐 십만 <웃음> 양병 설 지금 우리 선생님 일자들 봤을 때야 유튜브 하면 애드센스 광고 우리 네이버도 애드포스트 있는데 기능이 네. 네이버한테 제가 한 달에 받는 게한 13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네. 천 명이나 만명 아니면 10만 네. 명 됐을 때 대략 얼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근데 유튜브는 예. 어, 기본적으로 이제 천 명이고 사천 예. 시간이 넘어야지 음. 광고를 예. 달수 있고 음. 돈이 들어오잖아요 음. 음. 그런데 어, 그게 지나고 음. 나서는 구독자보다는 조회수에 음. 따라서 아. 광고가 돌아가는 거니까 구독자가 아무리 많아도 조회수가 좀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거는 컨텐츠의 특징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음. 아주 단순 계산할 수 있는 건 음. 이거예요 내가 어느 유튜브 컨텐츠를 봤어요 예, 예. 볼때 광고가 돌아가잖아요 예. 그걸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번 나올 때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오, 너무 작죠? <웃음> 1원. 그런데 그 돈으로 음. 천만원을 벌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Yeah. 근데 그거를 기대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음. 나한테 이 플랫폼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okay. 가장 중요합니다. <웃음> 처음부터 그걸 너무 기대하시면 안 <웃음> 돼요. 맞습니다. 누구나 돈 버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누구나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돈이라는 게 돈을 향해서 좋추면 좋출수록 돈은 멀어져 갈 수가 있어요. <웃음> 아, <맞습니다. 웃음> 예,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돈이 왔어요. 이게 네. 그냥 저 비즈니스 컨설턴트 입장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네. 서 스스로의 자존광과 스스로의 행복가치를 위해서 야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는 거다 이런 느낌이 저딱 금방 그 말씀 하시니 제가 그 예.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예예.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면 오신 분들이 예. 배우고 나서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음. 어, 돈을 벌었어 이런 게 아니고 음. 내가 누군가의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음.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은 제가 SNS를 열심히 하고 유튜브 아무래도 팔순 넘어까지 할수 있겠다 그러니까 SNS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예요 1번 네. 내가 외롭지 네. 않기 위해서 네. 네. 왜냐면 외로움이라는 네. 것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네. 게 근데 이런 유튜브 네. 통해서 네.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네. 와 엊그저께 올렸던 게3천분이 네. 봤어 그럼 와내 네. 얘기를 3천명이 들었네 그렇죠 막 댓글도 응. 써주잖아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외로울 틈이 없다 요즘 어. 갈수록 네. 외로움이 너무 커지는 사회라 그런 외로움 타파의 툴로서도 유튜브 필요하지 않아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야 권영선생님하고 정말 돈 주고도 사기 힘든 네. 알토란 정보를 아주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돈 주면 사실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에요. <웃음> 이 돈은 권준호 선생님은 살수 없으니까, <웃음> 이건 정말한 정보,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창업통TV 네. 화이팅입니다. 예, 예. 창업통TV, <웃음> 그 다음에 1인 지식기, <웃음> 네. 어, 좀 같이 늘 이렇게 콜라보도 이렇게 가끔씩 하면서 <웃음> 아. 유튜브 세상에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웃음> 네. 이런 <웃음> 좋은 정보들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예, <웃음>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